본문은 예. 아브라함의 예. 가정 불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 안에서 어, 어, 이루어지는 예.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예.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사라가 어,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 박해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진짜 진정한 구원이 되어짐에 있어서 아브라함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 두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은 뭐냐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구원이 베풀어 주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본문만 보면 단순히 하갈과 사라의 투기 장면 같고, 그리고 이 안에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놀라운 그 감추어진 비밀이 있죠 이것을 신약에서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구원사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사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2절이에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구약 창세기 21장에서 기록된 바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이것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리라.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산, 그러니까 바로 그산 여기를 하갈로 설명하면서 이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그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나오는 아들 이삭 그러면서 이것을 두 언약으로 말씀하세요 두 언약 두 언약이라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지금 어, 이스마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삭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자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자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뭘까? 새 언약은 뭐지? 예, 옛 언약은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하갈로부터 나온 아들 이스마엘, 이옛 언약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옛 언약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옛 언약은 말씀을 지켜라예요 살아라 살아봐라 살면 구원이다 못 지키면 심판이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내면 다 지켜내면 구원 받는 거죠 음. 옛 언약을 허락하신 것은 옛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살아봐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서 거기서 얻는 구원 그러려, 그렇게 러려그 해보려고 하는 소산물?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해봐라. 할수 없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붙들고 사는 바리세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목수를 10개에서 10개 명에서 그것을 다시 613개로 그것을 다시 2134개로 쫙 늘리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하는 것처럼 포장하죠. 위선과 가식과 아, 그리고 형식을 추구해갑니다. 옛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일의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옛 언약의 궁극적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옛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대로 너희 힘으로는 못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열심을 동원하셨고 이루셨는지를 깨달아야 돼. 만나야 돼. 그게 새 언약이야. 자. 새 언약은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죠? 옛 언약은 너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한다예요. 내가 한다. 내가 너 안에서 내가 이루어낸다. 그런데 너와 함께 이루는 모양으로 그것을 할 거다. 하나님이 홀로 하세요. 그런데 홀로 하는 그 일에 나를 참여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의 경험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 언약으로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만히 팔을 놓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심에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다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시켜요. 오늘 갈레아데아서 4장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안에서 택하여지고 그 믿음의 반열에 있는 성도는 이두 본성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실상입니다. 성도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 박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없다면 아예 그 성도가 아니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일이 없다면 아예 그런 일이 없다면 갈등 없어요 싸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가 맞나? 나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의 자손인가? 아닌가? 이것은 내 안에서 갈등이 있냐는 거예요. 아, 뭐,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했으니까, 뭐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난 천국에 하나님이 갖다 놓을 거야.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하여, 아유,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전혀 갈등과 박해가 벌어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예정을 믿어도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프면서 질, 이 질질 끌려가는 이 싸움 속에서 갈등이 일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 없는 자를 누가 성도라고 해요. 갈등이 있다고요. 있잖아요. 박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더 성도로 하여금 더 피참하게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던 이스마엘이 지금 그 젖된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죠. 어, 이스마엘은 지금 열일곱 어,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열일곱 어쩌면 열8자 그리고 지금 이삭은 세살네 살. 어, 뭐가 더힘 있어요? 누가 더그더 그,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이스마엘이 더 세요. 어, 성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무력감, 느껴지는 패배감이 이거죠.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언제나 내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것도 나이지만 더 강력하게 나를 박해하고 그리고 나를 무너지는 나를 조소하는 힘은 언제나 이스마엘 쪽에 있다는 거예요.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성도가.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 이 아프지만 실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 말씀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에요? 어, 육에 속한 사람 음,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냐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어, 그에게는 이, 이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어, 성령이 하시는 그것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어, 그런 일이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성령이 임한 자가 갖는 것은 바로 이 갈등입니다. 성령이 임한 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성령이 과연 그 일을 하실 수 있, 있단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되지 어리석어 보여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질 않습니다. 누가? 유계속한 사람. 어, 교회 안에 유계속한 사람이 있고요.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유계속한 사람은 어, 여전히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와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스스로 거기에서 자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건 할수 없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살려내서 중생케 하시고 의롭다는 믿음을 주시고 또 육체를 죽이는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하여 어리석게 보여요. 그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불신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믿질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요. 유계속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믿는 바가 있어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이게 구원받은 거지. 이러면 천국 가는 거지. 자기가 정한 데드라인 자기가 정한 정의 안에서만 신앙을 합니다.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죠. 사람의 눈치만 보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말씀 가지고 자기가 재단하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오늘의 이 말씀이 자신에게 와서 회개케 하질 않아요. 그러나 영적 그리스도인 내가 성령을 따라 난 자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이건 사라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신 말씀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갈라데아 4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데아 4장 30절 함께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쫓으라는 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참구원 현실이에요 이게 천국 현실이에요 불신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한 나라만 살아요 세상 나라만 살아요 그 현실만 갖고 있어요 보이는 현실 잡혀지는 것 그리고 자기가 믿겨지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붙들고 자칭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한 나라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이 임하여서 살려낸 자, 중생케 한 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요 성령 세례 이꼴 중생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이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영을, 잠자는 영을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의 영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을 인식시켰고 하나님 앞에 반응케 하고 살려냈죠 그래서 성도는 두 나라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있었는데 영이 살아나다 보니까 영을 살려내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현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를 살아요. 두 나라를. 보이는 나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들어와. 그래서 성도는 점점 성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를 강하게 그 나라를 살도록 그 나라의 존재 속에서 이 세상 보이는 것을 해석해내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하시는 일을 어리석게 보여요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기대가 없어요 여전히 이스마일이 강력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것에서 부딪혀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부전폐의식에 사로잡혀요 이제는 속 두려움에 찌들어 있어요 이 이제는 해보기도 전에 이미 졌어요. 패배자예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옛 언약 안에서 우리를 경험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성령을 따라 난자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중생케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잖아요. 의롭담을 받게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죄와 싸우어서 거룩함으로 자라가게 하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누가? 성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화를 이룬다 옛 언약이에요. 되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나는 믿습니다 이게 내 쫓으라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그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나를 이기신 이 이김의 싸움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내 쫓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죠 물론 저도 그런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하나님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온 그 존재로서 드러내고 싶어요 나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죄안 짓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이 땅에서 구현하고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될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가능해요? 아니, 이게 되지도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걸 과연 한 사람이 있기나 해요? 사도바울이나 뭐 특별한 몇 사람 그래요. 그분들은 했다고 하더라. 이게 나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말 될수 있는 문제입니까? 라고 수차례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예. 그옛 본성. 그옛 성품. 어, 여전히 음. 어,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증명해 보고 싶은 에, 그래서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다 교활하게 써먹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답니다. 자 보세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누가 성령과 육체를 거스리는 소욕이 육체를 거스리는 소욕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고 옛 성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과 누가 싸우는지. 성령이 싸우잖아요. 성령이 육체를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이 둘이 서로 갈등하고 부딪혀요. 여기에 육체의 소욕과 내가 들어가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돼서 지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함으로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육체의 소욕과 대적해요 성령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여 한다. 말만 바꾼 거지 결국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죠. 내가 원하는 건 이스마일이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인정과 칭찬이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누가? 성령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 쫓으라 하시는 말씀에 너희가 인도를 받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옛 언약 아래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렇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의지하고 내가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건 뭐 이름만 바꾼 이야기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신 그 일에 내 자신을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내가 뭘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요? 무지몽매한 우리한테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성령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육신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 예수님은요 어, 어, 스스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 서신서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연합 속에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리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의도 그대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예수님에게서 벌어진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 거다, 너희 거다. 그거 설명하려는 거죠.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 우리가 중생했다는 말도 하고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예,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들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죠. 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누가 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빛진 자로다. 이게 누구한테 무엇을 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런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죽었던 예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한테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진 거의 그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로 하신 것 성,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거 비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이제 아니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신 그 은혜의 빚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목이 메이잖아요.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아 그러면 잠깐 졸다가 지금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유괴속한 사람으로 낭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아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너가 하려는 거 그거 옛 언약 안에서 있었던 거 그거 내쫓으라는 거야. 약속을 따라 앉아 이삭 우리 안에서 이 동일한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어린아이로 오셔서 30여 년가량을 왜 율법 아래 살아내셨냐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력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실, 그 실패한 듯 보이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왜 따라가셨냐고요. 예수님이 무력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죠. 그 하나님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첫째 부활시켰죠. 살려냈잖아요. 그 나를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픈 마음을 준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며 죄에서 이김을 경험케 하며 예수의 부활하신 이 승리에 나를 참여시키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빚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 없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어떤 이김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그 보여주신 이김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아, 결국 나에게 벌어진 일이었구나. 나에게서 있어지는 일이었구나. 이거죠. 이기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싸우십니다. 이 성령의 싸우심에 대하여 우리가 참여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내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내쫓으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여러분 내가는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하여 살아나신 것을 우리한테 증언해 내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사실 앞에 예수와 함께 동참된 자예요 예수를 살리신 영이 나도 살려냈구나 그리고 나도 죄에서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이기는 삶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화의 주체자가 되셔서 내 안에서 그것을 하신다 여기에 내가 내 의지와 감정과 내 지식을 지성을 이성을 무릎 꿇어 드리냐 말이에요 이게 내쫓으라는 거라고요 어? 여러분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뭐가 육신의 생각일까요 예 여러분의 이성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 안에서 해보겠다고 이 생각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뭐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꾸만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법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이새 언약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건 뭐죠? 우리 히브에서 11장 6절에 가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상이라고 보상이에요 보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개혁주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보상을 말하잖아요. 뭐 개털모자하고 그 다른 어떤 이런 모자를 쓰는 것이 뭐 갑자기 그 보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의미를 모르니까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죄와 싸우는 문제에 대한 회개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보상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다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이 죄에서 죽음에 갇혀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실제로 가져요. 이게 보상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한 바가 없어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는 그럼 뭐냐 보고만 해서 구원의 결과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한 대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가지고 오셔서 율법 아래 사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죄값을 하나님의 요구하심대로 치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면 음, 지옥이야 예배 빠지면 권징한다. 이건 교회에서 하는 권징이고 하나님은 예배 빠진다고 권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린 왜 예배를 안 빠지려고 하죠. 예,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맛보는 게 보상이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게 보상입니다. 혼자 인터넷 뒤지면서 하고 있는. 나도 하나님 예배. 그게 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응? 같이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누리며 이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실제로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처럼 그를 거룩해 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함으로 이미 주셨다 내가 은혜의 빛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을 향하여 사는 구원의 결과물을 내고 산다 싸운다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 본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성령이 이만자만이. 유계속한 사람은 이 일에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요. 애시당초 예정만 붙들고 신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갈라데아 4장 3 0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삭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안 보이나요? 여, 여, 여전히 내 안에 옛 본성 옛 성품 여전히 살아있는 옛 사람을 가지고서 새 사람 새 성품 새 본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그 나라를 그대로 받으려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은 이두 나라를 지금 살아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이삭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왜 우리가 죄와 필기까지 왜 싸워야 되느냐. 싸우면 그러면 다 완전한 성화가 벌어지는 거냐. 이미 완전한 성화가 우리한테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은혜의 빚이라고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요. 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구원 방식을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이스마엘과 같이 있을 수는 없다잖아요. 이 싸움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하나님 말씀 5장 가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성령 임한 자더 쉽게 말하면 중생한 자 거듭난 자더 어?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대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세례 받으셨죠. 아멘. 세상을 이긴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래요. 이제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설명을 조금만 더 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래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이미 이겼대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겼나?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나는 정말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가? 예, 이것에 대한 10절이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뭔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쫓으라 라는 말씀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 죄안 짓는 신앙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죄와 함께 하고 있는 현실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께서 도 하신 일이 내 일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롭담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 사실이 나의 사실인다 거기 내가 있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증거 자기 증거가 있대요 그 자기 증거가 뭐예요 예, 실제로 죄와 싸워가는 이 회개하는 이피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울음 쏟아내며 이 현실 안에서 천국의 현실로 해석하려고 하는 믿음의 실상 실제를 갖고 있는 게 자기 증거예요 구원의 결과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야. 거룩하면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하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결과물이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는 예정을 붙들고서 이 땅에서 죄든 뭐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만 왔다 갔다 할다 뿐이지 여전히 세상 사고방식과 그냥 그대로 살면서 죽어서는 눈을 뜨면 천국이 걷거니 예수가 없는 곳에서 눈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이 있는 이것이 천국의 실상일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눈을 뜰 때는 그곳에 예수를 먼저 봐야죠. 내 안에 이 증거가 있냐 보세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다 이 하나님 우리 안에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이미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천국 구원 현실은 이미 하나님이 다 가능으로 우리 안에 그냥 전제가 아니라 가능으로 우리에게 줬어요 그냥 가능이 실현됐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거룩한 자요 영화로운 자다라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어요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증언해 내는 것이 오늘 이 싸움입니다. 내 쫓으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아브라함 너 믿음의 조상이야. 너 그렇게 살 인생 아니야. 너 다르게 살아야지. 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잖아. 이 땅에서의 존재로 너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서 이 땅이 너의 존재를 드러내는 현장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고자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지, 그죠? 이걸 쫓아내야만 하나님 나라를 받. 이미 아브라함 안에 이미 그 전에 보지만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성화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실, 이루셨습니다 이 이루신 싸움에 홀로 하신 싸움에 영광스럽게도 아브라함을 참여시키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것 어디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사는 것 아름답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이 현실, 이 현장이에요. 진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문제 속에서 죄 속에서 내가 순종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나의 믿음을 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가 벌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에 현실이 들어온 이곳이죠. 여러분 이곳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고 이미 영화로운 존재고 이것을 드러내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동일한 나에게 명하신 거예요. 성도로서 진짜 진짜 불행한 삶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 회개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거 회개합시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적이 없다. 그러면 회개할 내용도 없겠죠. 그러나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 내가 중생한 자다.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실제가 벌어질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명하신 것이 아 나에게 명한 거구나 남은 기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내리라 자기 증거를 보이리라 아, 믿음의 약속과 결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될것 같아 보일 때 불가능한 명령처럼 다가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팩트고 실제가 된 것으로 증거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의 집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아 하나님이 예수에서 하신 일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셨구나 내게 이미 벌어졌구나 이 하나님의 구원 현실을 붙잡고 이 세상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 안에서 불가능하다 할수 없는 일이다 되어지지 않는 일이다 했던 것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왔었는지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건 별일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부터 앞섰던 인간의 명철과 인간의 지혜를 내세웠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 언약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자기 증거로 드러내도록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이 현실 속에서 세상 현실 속에서 천국 현실을 드러내는 우리로 불러주시고 구별하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나팔수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1년일지 다음주일지 알지 못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구현해내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러운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개혁장로교회에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천국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